더욱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. i s t j 와안 친할 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을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땐 어딜 놀러가자는 말보다는 식사 약속을 잡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. 데이트 우선순위를 식사 1순위로 정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너무 근사하거나 값비싸보이는 곳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블루리본, 미쉐린 가이드 선정된 맛집을 물색해 제안해봅시다. 혼자 밥 먹긴 좀 그런데 같이 가서 식사해 보고 싶다는 말투로 제안하면 좋습니다. 그리고 ISTJ의 거주지를 고려해서 빠르게 올수 있는 곳을 정하면 성공 확률이 상승합니다. 첫 데이트할 때 식사, 디저트에만 집중해도 크게 문제없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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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말을 들으면 A는 한시름 놓아도 됩니다. 그리고 ISTJ에게 마음 잘 추스르고 회복되면 연락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. 이렇게 쿨하게 보내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ISTJ 혼자서 풀어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. 동굴 속에 있는데 옆에서 노크하고 부르면 ISTJ의 멘탈이 가루가 될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딱딱한 물건이 깨졌을 때 접착제로 붙이는데 곧바로 손대면 도로 떨어지듯이 i s g a 의 멘탈 또한 봉합 후 일정 시간 냅둬야 스르르 회복이 됩니다 다만 i s g a 가복귀했을때 다음부터는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하면 수용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는데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? 혹시 솔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좌절하셨나요?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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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nual chung h a j s i y a s a g e o h e n e da duck d j e y n g s n i l n g h i stj wi i honin shingo hashi g e l g e b n e da stj world membership g h a vlog a s m r d u n g total n e g benefit y u l n e l o su